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올해 핸드폰을 아이폰 14 프로로 바꿨잖아요. 아,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핸드폰 액정이 깨진 거야. 음, 다행히도 보호필름이 깨진 거지, 액정이 깨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10월 6일날 제가, 어, 외근 나간 길에 샵 그, 매장 있어가지고 바꿨어요. 핸드폰 필름을. 근데, 그 다음날, 핸드폰을 보니까 또 깨지는 거야. 저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보호 필름 바꿨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또 깨진 거지. 제가. 저는 보통 이렇게 물건 사고 욕심을 받으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날 리뷰를 썼어요. 응. 때는 바야흐로 12월 6일. 커스텀 핸드폰도 케이스 가능하고 아저씨 친절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핸드폰 케 핸드폰 그 필름이 하루 만에 박살 난 거야. 아.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금간 거. 이 부분이, 어? 깨졌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핸드폰 그 보호 필름이 한두 폰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성비도 좋고, 튼튼하고, 그리고 이렇게 터치감도 생동감 있게 잘 되는 핸드폰 필름으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바로 다이아 큐브 제품이고요. 이름은 디스플레이 보호 기능 가업 필름이에요. 요걸로 어. 한번 제가 셀프로 한번, 어? 필름을 싹 입혀볼까 합니다. 음. 이 다이아큐브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능 강화 필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자체가 지문 인식 슬림 강화 유리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에 장착돼 있지 않은데 대신에 우리 그 핸드폰 필름 을 붙이다 보면 터치가 잘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인식 지문 인식 슬림 강화 유리잖아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터치감을 준다고 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보여 드리겠다면 깨질 때, 요, 요, 요, 가운데 요런 부분 깨는게 아니라 이 모서리가 약하거든요? 어? 모서리가 약해서 뭐 떨어질 때 모서리 깨지면 되게 많이 일어나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충격 보호로 모서리 깨짐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모서리나 엣지 부분이 쉽게 깨지지 않고요. 만약에 깨지더라 하더라도 파편 튀김이 없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파편이 튀긴다면 우리가 잘못, 잘못하다가 이렇게 터, 핸드폰을 만졌어. 그러면 손 나가잖아 손 베이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그리고 스크래치나 외부 충격에도 강력해진 뭐 9H 표면을 가지고 있대 표면 경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말이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튼튼하고 견고해진 구의 h 표면 경도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어 날카로운 물건이나 어디에 긁히더라도 스크래치가 쉽게 나지 않고요 또 액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그 지난주 12월 6일날 구입했을 때2 5 0 0 0짜리를 구입했는데 그것보다 더 저렴해요 어. 그리고 이름 자체가 슬림이잖아 슬림 강화유리잖아 그래서 슬림한 두께로 이질감 없이 그냥 생톤 생톤을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액정 보호필름을 제 스스로 한 번도 갈아 본 적이 없어요 어? 왜냐? 나는 똥손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이드 핀이 있어서 혼자 셀프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고 가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오늘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떨려 떨려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필름이 있고 스티커가 있고 밀대 그리고 마른 헝검 알코섬 얘가 가이드 핀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혼자 셀프로 갈아 보신 이렇게 교체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은 PR코드가 있어요 부착 전에 요거 한번 눌러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교체하시면 좀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볼게요 동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떨려 우선 핸드폰을 가로로 놓아 주고요 기존에 있는 제 필름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이게 봐용 완전 박살났어 그리고 이알코올소 마른 헝겁으로 핸드폰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클린 필름 있죠? 이 클린 필름 이걸로 먼지를 잘 떼어내 주래요 가이드 핀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가이드 핀을 여기 아래다 꽂아줍니다 음. 어때요 여러분 저 처음부터 셀프로 갈아봤는데 정말 잘했죠 어 여기 기포가 하나 신경 쓰이긴 한데 괜찮아이 정도면 괜찮아나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이게 이 가이드 핀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쉽네 끝을 맞추고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 너무 잘한 것 같아 만족합니다 만족해 대만족 대만족 허질도 더 선명해진 것 같고 어 진짜 슬림해 진짜 슬림해 터치감도 좋고 어. 오 만족해 만족해 이게 필름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또 깨지면은 이걸로 갈아끼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더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만족해 가성비 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다이아큐브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능 강화 필름 지문 인식 슬림 강화 유리 음. 만족합니다 제일 좋은 점은. 혼자서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어 응. 너무너무 좋아요 응. 진짜 화질도 좋고 터치감도 좋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요, 요거 요핀 하나로 부착이 혼자 셀프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편하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핸드폰 비싼 거니까 조심조심해서 사용해요 안녕